웹디자이너이자 출연자이자 MC이자 또 영상편집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조금 힘들지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검은사막 모바일의 MC 모영순입니다 가장 인상깊었던 에피소드는 처음 시작할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웹디자이너이다 보니까 할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검은사막 모바일 분들이 워낙 유쾌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함께하면 굉장히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전문 출연자가 아니다 보니까 어, 악플 같은 거에 처음엔 굉장히 좀 놀랐고 또 상처도 많이 받았었는데요. 어느 순간부터는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지스타에서는 이렇게 막 스케치북에 감동적인 글귀를 막 써오신 분도 계셨어요. 그런 거 보면서 어, 더 열심히 밝은 모습 보여드려야겠다고 라 생각을 했습니다. 2019년 가장 재밌게 했던 인게임 콘텐츠는 라모네스 전장이요. 이게 예, 처음으로 다른 분들이랑 같이 촬영도 하고 또 함께 플레이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특히 제가 막 추력도 엄청 낮았을 때인데 막 라고스 몇번 잡고 막 이기고 그래서 되게 뿌듯했었습니다 2020년 모형순의 새해 목표는 어, 모험가님들과 조금 더 소통하기 지금은 사실 이렇게 막 유튜브에서만 댓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, 내년에는 조금 더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또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원래 게임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는데요. 퍼러비스 들어오면서 이렇게 검은사항 모바일 개발하고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, 굉장히 노력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러면서 제가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 모험가 여러분들께 어, 이런 컨텐츠 좀더 친근하게 보여드려야겠다는 라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더잘하겠습니다 오영순 콘텐츠랑 또 검은사와 모바일 내년에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